오늘은요, 어, 토끼띠, 양력으로 4월 운세를 갖다 알아볼게요. 2023년이죠. 당연히.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양력 4월 운세. 일단 제일 첫 번째 게 금전이 되겠네요. 금전은, 뭐. 나쁘다 좋다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살짝, 어, 속이의 어, 어떠한, 음, 성취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음,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 감각, 어, 여러분들 촉 같은 거 있잖아요. 촉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 그런 것들이 통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복권 같은 거뭐 살짝 작은 작은 액수의 복권이 맞는다던가 아니면 음 보너스 있죠. 보너스 아니면 뭐 살짝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는 안 돼요. 어 크게는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속에 어떠한 어그 금전적인 이득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속에 금전적인 이득을 갖다가 얻었다고 해가지고 음, 너무 무리한 투자는 음, 결국에는 그렇지 안좋뭐 어, 엔딩에 그렇게 안 좋게도 끝낼 수 있으니까 가늘고 길게 어, 조금씩 조금씩 좀 신중해라 신중하면은 금전적인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업도 어디 봅시다.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취직이나 이런 취직같은 것도 좀 고민이 되겠어. 왜냐면 양손에 떡을 진응 음, 양손에 떡을 진것 같아. 이거랄까 저거 랄까 토끼띠요. 어, 올해 운세 나쁘지 않아요. 그 참에 일이 약간 꼬임과 지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4월달에는 조금 공격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공격적이 되더라도 토끼띠들이요. 좀 똑똑하고 그실이게 민감한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과감한 투자 보다는 만약에 3월달에 약간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할수 있다 라고 어, 보여지는 한달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갖다가 한 번에 잃어버린 걸 갖다 한 번에 그냥 어, 봉창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확 갖다가 투자하고 그럼 일이 꼬여서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 맞아 발목 잡힌다라고 나오죠. 그냥 적당. 선에서 어, 적당 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냥 손에만안 보도 다행이다 라는 마인드로 임해야지 뭐 진짜 대단하게 적극적으로 막어 그렇게 한다 라고 한다면 은어 조금 힘든 지경에 놓이겠다 한마디로 어, 자충수에 이른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취업 문제 같은거는 어 지, 욕심을 부리면 음 둘다안 된다. 운은 좋게 들었어요. 약간 나의 내가 어, 나는 이만한 사람이니까 이만한 데를 가야 돼라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게 문제니까 너 문, 지금 그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높은 목적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대, 조금 낮춰가면 대접받고 할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나의 그 컨트라인을 조금 낮춰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도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치 왜냐면 계속 지금 낙방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었던 분이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있는 조금 이익이 들어왔다가 재투자 한다 그래갖고 너무 그냥 깡충 뛰어들면 또다시 엉겨버린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어 그냥 내가 조금 내 실력에 못 미치는 데를 가가 지고 그냥 여기서 일단은 있자라는 심산으로 있는 다라면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면 인정도 받고 그치? 왜 그러면은 어쟤 같은 애가 우리 우리 직장 우리 회사로 오셔서 어이구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일단은 그게 낫다. 너무 높게 잡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좀 체면 좀 보이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 그거 그거 다 아무 소용없다. 어, 보여주고 싶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치. 실이익이다라는 거지. 좀 음, 조금 그... 남들을 체면을 의식해 가지고 꼭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그런 거는 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음 조심하라 너무 열정적이 열정적인 것도 좋지만 지나친 열정은 화를 부르게 돼 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요 시작이 좋았거어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시작이 좋으면 계속 좋을 줄 안다 그렇지만 음 항상 시작이 좋았을 때 특히 더 경계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잔 것에 눈이 멀게 되면 뒤에 있는 가시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비즈니스도 사업은 또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무리한 확장이나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되고 어떤 꼬드김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불경기니까 뭐그 영업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들여놓으면 은뭐가뭐 뭐, 장사가 뭐 어떻게 되고 저토게 되고 이게 뭐 트렌드다라고 해서 가만히 신어서 꼬시는 거 그런 거 듣지 마라 어떻게든 왜냐하면 경기가 없다는 라 것은. 사람들의 돈, 뭐, 저기, 뭐, 돈주머니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말랐다라,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뭔가를 갖다 딱 들여놓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 어, 좌충수를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단하게 많이 버는 1억 천금의 시기가 아니라 차츰차츰 잃은 걸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어, 성에는안 차더라도 복구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무리한 욕심은 오히려 더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보아져요. 자, 그렇게 하면, 음, 어, 그렇 어, 그렇뭐 조심하면 피해 나가지 않겠냐.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애정 운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애정전선에는요 어,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음, 희소식이 어, 사르르 하고 날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조금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그 봄 나비처럼 나한테 날라오는 그러한 그 훈훈한 그러한 것들 갖다가 여러분들 이좀 잡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왜 그럼 너무 피곤하다. 나이가 음, 어, 어리던 많던 조금 그런 것에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림은 어림대로. 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 그게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 일단은 정신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시끄럽고 내가 지금 여자나 남자를 갖다가 사귈 형편이 못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일단은 내가 좀 취직이 되고 돈이 굴러가야지 내가 뭐라도 하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뭘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만 그리고 좀그 당분간은 그 자유로 어, 자유로운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갖고 싶다. 왜 그러냐 라고 나한테 아직 연애는 시기상인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 애인이 계신 분들은 뭐냐 라고 한다면은 어, 이제 연애도 어느정도 하고 예, 이 사람하고 좀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떤 어, 이제는 뭐 혹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어, 무슨 맛집은 무슨 맛집이고 가기는 어딜가 지금 시국이 이렇고 춥고 춥고 여기저기서 자연재도 있고 야 어느 나라에서 지진 사는데 니목고먹으로 네 밥이 넘어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살자 당분간은 어, 맛집이나 뭐 이런 것들 어, 저기 막 문화생활을 좀 줄이고 지금 우리가 음뭐 지금 먹고 살 걱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학생이라면 공부 왜냐면 앞으로 사회생활 사회를 갖다가 어, 나가서 뛰어들어서 먹고 살려면 일단 내가 지진부진했던 걸 갖다가 일단은 만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어~ 그래서 연애는 조금 음~ 그 연인하고는 조금 소홀하게 되는 시기고 자기 발전을 갖다가 좀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좀 마음 같아서는요그 연인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더 어,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음. 돌싱 분들은 어떤가? 연애가 잘안 돼요. 달듯 하다 안 되고, 달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짜증이 나는 게 아닌가? 음. 아 에라 모르겠다. 아 무슨, 내, 내가 지금 이 시국에 연애네. 자꾸 안 되니까. 그냥, 나 혼자, 나 혼자 편히, 당분간은 나 혼자 편히 신난다 연애고 나발이고. 도전은 많이 하는 시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큰 발전, 눈부신 발전은 이루지 못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호기심을, 일으키는 이성들은 주변에 있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 알게 되면은, 그쵸. 그냥, 어, 뭔지 모르게 내 지, 내그텅빈 마음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인연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않았다. 그냥, 어, 뭐, 단타? 어, 단타는 괜찮지 않겠는가. 같이 뭐 어울려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딱 거기까지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조금, 어, 내매리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매리지 없는 이러한 인연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 마음에 남는 건 허탈함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 때는 쉬자 라는 모드로 나갈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어, 특별한 뭐 다툼이나 이런 것은 사주를 전체적인 사주를 놓고 봐야 아는 것이고 토끼띠 여러분들은 음 어, 연애적인 측면에서 살짝 쉬어가는 부분이 있으나 애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뭐...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거는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토끼띠분들은 좀야 같거든.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갈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인 전선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싱글이든 돌식이든, 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나만의 시간을 갖다 갖기를 좀 원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조금 건강에, 어, 좀, 지금, 저번 달서부터 조금 무리를 한게 아닌가? 항상 토끼띠들은요 항상 봄에 어, 거 스태미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왜 왜냐고요? 어. 응. 봄에는요. 이 토끼띠들은요. 오행으로 목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목은요. 피어오르는 거잖아요. 피어오르는데 에너지를 너무너무 소모하기 때문에 어 소모하기 때문에 이 봄에는 대체적으로 기력이 조금 쇠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꼭 육체적으로 어떤 걸 갖다가 한다 하지 않아도 정신이 피곤하거든. 왜냐면이 토끼는 신경계통이나 이런 거 예민해요. 어, 후각이나 청각이나 어떤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어, 나한테 불편하다라고 하면 은요 남들보다 조금 또 예민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어, 나 그냥 그렇게 내가 몸이 이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내가 한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라는 거지. 좀 낮잠 좀 자주고 어, 봄에는 좀 낮잠을 갖다 좀 자주고 음, 좀 어,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건강을 갖다가 조금 캐어야 되지 않겠는가. 노는 것도 신통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노는 것도 재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애고 나발이고 일단은 쉴란다 라고 해서 조금 쉬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거죠. 갑자기 어 네. 토끼띠들은 좀 갑자기, 갑자기 그런 게 있어.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원래 성, 향 자체, 토끼가 방향을 틀때 어떻게 틀어요? 갑자기 틀죠? 휙휙. 그런 것처럼 건강도 갑자기 꼬꼬라지고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낮아졌다 그런 게 토끼띠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 담배나 과음은 토끼띠한테는 그닥 좋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술병이 날 수도 있고, 어, 지나친 흡연은 그쵸 폐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토끼띠들은요 흡연하면요 어, 폐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내가 건강할 때 지켜라라는 거죠. 푹 쉬고 나면은요 어떠한 삶의 어, 어,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 4월 한 달은 건강은 특별해가 큰 무리는 없으나 어, 과로를 조심해야겠다. 만약에 어, 제가 먹고 사는 게 그래가지고요. 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내가 쉴수 있는 시간에 저녁에는 뭐 어울려서 놀기보다는 집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푹 쉬, 쉬지 않으면 은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으니까 어, 그 점은 유의하셔라 라는 거죠. 네, 토끼띠 양력 4월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어, 다음 달에 띠별 운세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